캐릭터를 고르는 법이요? 음... 그냥 전부 다 키워보세요 재미라는 감정은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지 나는 검을 사용하는 캐릭터가 즐거워 근데 다른 분들이 궁수가 좋다고 궁수를 추천해줬네? 그래서 추천해준대로 궁수를 육성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죠 지금 게임에 재미를 느끼세요? 라고 소수의 사람들은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거예요 나는 역시 검을 사용하는 캐릭터가 재미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다 키워보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일러를 보시든 사용하는 무기의 타입을 보시든 해당 캐릭터의 성우를 보시든 캐릭터의 포지션을 보시든 공명도라 무조건 선 경험치를 추천드려요. ED 파밍이 목적이든 엘티어 파밍이 목적이든 뭐든 간에 일단 파밍을 할수 있는 최소 공명도란 게 있고 파밍을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파밍할 수 있는 공명도란 게 있어요. 현 엘소드는 예전처럼 비던만 돈다던가 그런 열악한 환경의 레벨링이 아니에요. 일단 200부터 찍고 생각을 해보죠. 공양마... 아직 홍이 악마를 뭘 맞출지 고민이시군요 음... 홍이 악마란 타이틀에 갇혀있지 마세요 주로 사용되는 홍이 악마는 벽단 녹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건 홍이 악마 녹이에요 솔프를 지향하는 유저한텐 실덤중 효율이 가장 높고 또한 녹힐 부캐를 양산해 레이드 파밍도 할수 있어요 이 두가지 이유에서 녹을 추천드렸어요 그럼 투자가치는 얼마나 되냐 녹킬을 주력으로 삼으실거면 당연히 꾸준히 재련해서 고재련하면 좋겠죠 가격이 많이 완화되기도 하였고 재련 방법도 전보다 많이 쉬워졌고 아직 이태 이용 사용하시는 유저들이 있는 거 보니 테네를 완전히 개선하지 않는 한 아직 수명도 남아있기도 하고 하지만 노킬을 부캐리고 돌려 본캐 장비를 맞추는데 중점을 둔다? 그럼 이야기는 달라지죠 레이드 트럭에 노킬 로 돌리는 건데 뭐 엄청나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트럭 입장큼만 맞추고 시너지만 잘 주면 그게 끝이에요 파밍한 건 본캐로 가져오고 이게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예요 물론 저의 모든 주장이 맞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다른 의견을 가진 고인물 분도 분명 계세요 큐들인데 녹을 입고 있는 건 이상하다 라던가 녹을 맞췄는데 나중에 단, 벽 맞추면 또 자금이 깨지지 않느냐 이러한 이유로 반대되는 입장도 분명 있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추천을 드린 거고 선택을 하시는 건 유저분들의 몫이에요 나는 그냥 캐리카나 원투를 하겠다 하시면 단을 하셔도 되고요 어? 나는 채널링 스킬이 없고 설치형이네? 그럼 벽해볼래 하셔도 돼요 너무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통 게임 설치 전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이 게임 얼마 들어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게임을 설치하고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게임에 현질을 하면 과연 나에게 만족감을 줄까? 하고 대물어 보세요 여기서 이제 o k 가 나면 그 다음은 고인물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현질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전부 답해주실 거예요 엘소드 시스템에서 전투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의 보조지표가 될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에요 정해진 수치보다 랜덤 매칭을 돌리셨을 때 스킬 한 방으로 몬스터가 죽는다? 그러면 거기가 나의 적정 던전인 거예요 공명도를 오픈하고 어느정도 레벨링이 되셨으면 제일 먼저 이득 특량 증가에 투자해주세요 그 다음이 드랍률 증가고 그 다음부턴 비밀던장 뺑뺑이나 연구소 뺑뺑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 경험치 100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같은 파밍을 하더라도 공명도가 높으면 당연히 파밍 효율이 극대화 되겠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신의 스펙이 맞는 던전을 돌아주세요 제일 중요해요 파밍에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칭작 딜러는 해당 칭호를 획득하는 던전에서 평균보다 우수한 스펙의 딜러를 칭작 딜러라고 칭해요 100의 던전이 있을 때 시딜은 35, 칭작 딜러는 한55 정도 넣으면 되고요 나머지 10은 노킬?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대충 아시겠죠 무슨 느낌인지 대략적으로 이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라고만 알아주세요 그럼 징표작 딜러는 뭐냐 약간 경쟁을 한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코크 A, B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A코크 12홈백, 1 1 2 1째 홍이 약만 4셋이고요 B코크, 12, 10년, 11, 20일째 10의 4셋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코크도 스펙이 좋아요. 근데 B가 더 좋네? 그럼 사람들은 B파티에 지원을 더 많이 하겠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 대략적으로 이렇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시장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 대해 이해를 하면 좋아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 하면 시세는 올라요 반대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은데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시세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게임의 시장이던 어떤 시장이던 간에 시장은 사람들의 현 상황과 심리가 강하게 적용해요 그로 인해서 시세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엘소드의 경우 정해진 물량은 한정적인데 그 물량의 공급이 적다 보니 한 사람이 작정하고 해당 물품을 독점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2021년 간담회 당시 해당 문제를 건의하긴 하였는데 운영진들이 내놓은 해결 방안은 기간을 두고 한정 아바타를 하나 둘씩 푸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운영 방법으로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 어... 음... 전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걸로 시장이 안정화가 될지 포션이 너무 비싸요 최저가 포션 세팅을 알려주세요 음... 정답! 이벤트 던전 꾸준히 돌아서 포션 바꿔먹기 에픽 포인트로 아리엘한테 엘릭서 사기 연금술사한테 음식 음료 제조하기가 있습니다